네, 해보셨어요? 네너넌대이게 <웃음> 해봤겠지 그럼 <웃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 연못에서 네? 그왜 사복꽃이 준비하는 아니 사복꽃이 붙은 사람하고 옛날 애인하고 네? 이거 하러 가잖아요 예? 네? 아시죠? 그 빠, 빠져서 죽잖아요 여자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할때이뭐 이렇게 요새는 요트 타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이런 거노 저었잖아요. 노, 노를 저었는데 그럼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배가 그탄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마주보고 타요 아니면 서로 같은 말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디로,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아,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뒤로. <웃음> 그, 누구 입장에서? 탄 사람 입장에서. 아, 안 타. 탄 사람 입장에서. 올 때는? 올 때는 반대. 아, <웃음> 안, 안 타봤죠? <웃음> <웃음> <웃음> 어떡할 것 같아요? 앞으로 갈것 같아, 같아요 뒤로 갈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지 그럼 로잉을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겠죠 이게 물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녹아 빠진 거고 녹아 물에서 빠졌다가 녹아 물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겠어요? 돌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물 안으로. 그 다음에는요, 빨리 갈 때는, 물을 당길 때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네. 자, 또 하나. 아, 진짜, 노적기까지 가세요. <놀람> 저사공, 노만철. 보세요. 근데 이 노가 여기 이렇게 노, 거치하고 있죠, 이렇게. 네. 네. 왜 거치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 힘은 이 막대기에다가 내가 막대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랑 싸우면 안 되고요. 네? 안 되고, 물을 당기고, 물 밖으로 노를 꺼내서 다시 앞으로 보내서 노를 담그고,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발 받침이 있어요. 발 받침이. 음. 그래서 로잉 머신 있죠? 로잉 머신. 로잉 머신은 어디 운동인지 아세요? 네. 등. 다딱 나오잖아요. 광배근 응. 등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쓰는 거죠? 줘야죠. 네, 그게 이제 그쪽 운동 메커니즘이에요. 여기는 없죠. 그러니 아, 취한다 <웃음> <웃음> 순간 포착. 카메라맨은뭐 하는 거예요? 네? 원샷 때릴 때 <웃음> 자. 없죠? 발이 없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 자, 발을 왜꼬인는지는 말씀드렸나요? 동어리가 두꺼워서 안 들어가면 보고 안았을 네. 안, 아, 이게,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뉴트로페비스 네. 어디 갔어? 어쨌든 이게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나 들어가요. 어, 안 들어가. 이러지 말고 그냥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비업자들한테 이걸 좀 이렇게 하게 해라 이들아. 그런데 이게 뭐에 쓰는지 몰라,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얘는요, 아예, 에? 얘든 얘든 이거 막 외우고 그런 사람들 있나? 여기 미끄럽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받쳐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세게 당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티브로 삼아서 로잉이에요. 모티브로 삼아서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이제 노를 담궜죠? 담가서 노를 당겨요 이렇게 땅. 그러니까 여기가 힘을 쓰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캐리지가 있죠. 캐리지가 있으니까 스프링을 늘려지니까 지금은 힘을 쓰는 거죠. 힘을 쓰는데 캐리지만 캐리지가 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 연결이 된 상태에서 체간의 근육을 쓰는 거죠. 보세요. 얘를 당기면. 등과 팔 있잖아요. 근데 몸통이 움직, 몸통의 힘이 스테빌리티 근육이 작용해야 캐리지 위에 서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요. 캐리지 위에 서 있죠. 근데 이걸, 얘를 옮길 때 움직이면 그 운동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케르즈 위에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는 아까 저기랑 똑같죠. 이거 옆으로 가는데 힘쓸 일 없죠.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서 이게하려면 힘이 많이 들죠. 힘쓸 일 없었죠. 네? 자, 딴 근데 노졌는데딴딴 딴, 딴, 이렇게 하면 무슨 해병대요. 그렇다니 자. 그래서 이제 어우러지는 건 뭐야? 다 루케이즈 함 했으면 그다음에 척추. 네. 그다음에 옆으로. 여기는 힘쓸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캐리지를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아티큘레이션으로 캐리지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요. 그죠? 근데 끝까지가 다 닫혀 버렸어. 그럼 이거 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당겨야 돼요? 어디까지 놔줘야 돼요? 캐리지가 다안 닫힐 때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얘는 멈춰 놓고 아티큘레이션 하면서 이게 돌아와야죠. 근데 여기서 척추와 견갑대가 분리가 안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서 익힐 때 얘도 당겼다가 얘로 당겼다가이러니까 동작이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얘는 척추가 펴지면서 팔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힘쓸 일이 없죠 없죠 자 이제 손을 아까 리케이즈 하면서 땅, 땅, 땅, 더 세게 해볼까요? 크게 해볼까요? 땅, 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땅 이거 맞죠? 왔죠? 앞으로 왔죠그럼 이제 이 팔로 당기는 수 있고, 1번 팔은 안 당기고 아티큘레이션만 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팔로 당길 경우에는 이 팔이 이게 앞에 가있을 때예요 그러면 팔로 당겨서, 누워서, 돌려서, 밀어서. 근데 이게 힘든 경우는 왜 힘들까요? 이게 왜 힘들까요? 얘를 당겨서. 당겨서 힘든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아까 저기 똑같아요. 오픈라이머들이 저기서 하듯이. 척추가 밀어 올리는 거예요. 척추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이렇게 오는 거니까 힘쓸 일이 없어요. 캐리지는 그 자리 있고, 그리고 다시 아래로, 옆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팔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척추 위로 좀더 많이 움직여볼게요. 로잉. 그러면 그냥 처음 이제 무슨 데이트만 해. 뭐빵 먹으면서 얘기해. 그럼 이렇게 어도 돼요. 이렇게. 그죠? 렇 살살 졌다가 뭐 상어가 나타났어요. 그럼 막 세게 져면 이렇게 쳐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몸 운동 막 그거 아까 국민체조처럼 할 때는 더, 더 많이 당겼다가 더 위로들 이제부터는 좀 응용 동작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척추를 운동으로만 보면 척추가 구부려졌다가 펴지는 건데 손잡이로 잡으니까 팔이 척추와 분리돼서 견갑대가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예요.